여러분 혹시 명함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그 명함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을 대표하는 수식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회사 부장이라거나 대리라거나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주고받을 수 있는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명함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제약회사 유한양행을 창업한 고 유일한 박사 국가 부흥을 위해선 산업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사재를 털어 유한공업고등학교를 세우고 전교생 무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명함에는 유한양행 사장이 아니라 교육자라고 적을 만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일한 회장은 자신이 한 기업의 총수 한 기업의 회장으로 불리기보다는 어려운 시대에 한국 교육을 일으킨 한 사람의 교육가로 불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교육가는 단순히 명함에 지킨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한중학교 유한공고 유한대학을 설립한 진짜. 교육과였습니다. 기업의 총수로서 누구보다 바쁜 일상을 살았지만 틈만 나면 그가 설립한 학교로 찾아가서 교사들과 학생들을 만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업 총수로 기억하기도 하지만 한국 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끼친 교육가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있고 그 사람 이름 앞에 따라다니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사람 이름은 자기 부모님이 붙여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지만 그 이름 앞에 붙는 형용사는 평생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이름 앞에 붙는 형용사를 함께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이름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앞에 형용사도 기억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